드위드 선택 그리고 홍차 선수는 계속해서 퀘스트 사냥꾼 밀어붙입니다. 드위드는 수목이 보이네요. 수목이 들어 있으면 카자쿠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. 일반적인 램프면 뭐 오닉시아 같은 데까지 오닉시아 같은 카드만 들어가도 하수인이 두 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수목이 아니 진균이죠. 진균의 그 밸류가 좀 낮아지죠. 네. 야본. 아 이거는 무조건 카자쿠산이죠. 그렇죠. 정신자극. 이럴때마다 이제 이럴때마다 이제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죠. 진균을 쓰냐 마냐. 카자쿠산이 볼까요. 그리고 세정아 했네요. 주머니. 광산 일씨까지 광산 나온 것은 이제 정적으로. 카자쿠 선 가져올 수 있고요. 네. 마나 부스팅 카드가 또 있어야 될것 같은데. 일단은 뭐 과성장 같은 카드가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. 자. 어, 달빛 기둥 무적까지 뭐 있는데네요. 여기서 개화 나오면 게임 터질 수 있는데, 아, 암습과 그... 영코스트인데. 암습은 차라리 아껴놨다가 나중에 덧 빼는 데 쓰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고요. 네. 일단은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 암습 그냥 바로 써줍니다. 어. 일단은 번개개화와 정신 자극이 잡혀있다는 라 거. 3만화 부스팅할 수 있습니다. 비밀로 넘어가는 홍차. 어, 거프? 거프. 이러면 개화, 거프, 영능까지 눌러줄만 하죠. 아이거 어, 거프 들어오고 너무 좋았는데요? 별물이 들어왔고요. 영능력 마라보스틴까지 다음 턴에 개화 하나 더 들어오면 카자코산 바로 나갑니다. 네. 공차전수는 코드베인 내주면서 손폐수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패스트 속도가 그렇게까지 빠르진 않아요. 아 성장 영능과 성장하겠죠. 야 마라보스틴 그냥 쭉쭉 해주고 있네요. 코스트에 10만원 만들어놨어요. 홍차선수는 5만원 사용할 수있고요 진짜 홍차선수 열과성을 다해서 달리고 있긴 하거든요. 달려야 돼요. 달려야 돼요. 근데 방호도가 생각보다 높아요. 방호도 카드 쓴 것도 아닌데. 그냥 거프 한장 썼을 뿐인데. 맞습니다. 이게 거프에 5방호도 올리는 게 진짜 생각보다 엄청 커요. 개화까지 와... 오. 이번 판 카자쿠산은 확정일까요? 거의 확정이죠. 뭐 수목이 있다면 여기서 반딧불이로 한번 넘어가면서 역힐각을 잡아본다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한 수이긴 한데 반딧불이만 있는 상황에서는 카자쿠산이죠. 아 메뚜기 때 메뚜기 때 좋고요. 이게 아, 애매하네요. 네. 또는 아 애매했던 것 같고요. 사이요 이거는. 네. 역힐각을 보기 위해서 사자의 책이 조수는 어느 정도는 저지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. 사자의 책이 불안한 점이라고 한다면 메뚜기 떼가 한번 나와서 메뚜기 떼가 쓸려줘야지만 그때부터 사자의 책이 이제 영코가 된다는 건데. 맞아요. 아 이거 안녕 나팔이었을까요? 음. 일단은 카드쿠산 선택을 전부 다 해준 상황이고요. 라그나로스의 제뿔. 일단 홍차선수 한번더 몰아칠 수 있긴 합니다. 일류적 해줘야 되는 상황 퀘스트도 깨줘야 되고요. 0 뭐. 4 네. 5이이러은이 이번 턴에 0 4까지낼수 있나요? 아5 4 0 4 5이 0454. 0 네네 4 0봉 제작자 4체력 남은 상황 깨긴 깨야될텐데 4 0454. 0454. 카드? 위압감 그냥 가지고 오면서 저코스트좀 맞춰주는 모습입니다 아비시까지 가지고 왔고요 다음 턴부터는 데미지 좀 많이 밀어넣을 수 있겠죠? 하지만 이제부터 게임이 이상해진다는게 문제죠 아 이게 그냥 방어도 올리는 것만으로도 라그나로스 아 끝났죠? 그러네요 일식 라그나로스 맞네요 맞네요 자 네. 시원하게 그냥 팔 데미지 C 이럴었습니다. 경기 마무리되면서 2대0 스코어. 아 드로이드 강력하네요, 진짜.